제가 지난번에 3박 4일로 도쿄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그때 착장 무늬가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도 어, 그때 스타일링들이 좀 예쁘기도 하고요. 또 마침 지금 봄 시즌에 어, 여행 스타일링으로 활용하기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소개하려고 해요. 그때 같이 한 헤어스타일들이랑 또 구매한 거 소소하게 함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번 도쿄 여행 때 지난번에 구매했던 이콜로시스 백팩 딱 하나만 들고 왔는데 진짜 아쉬움 없이 요것만 3박 4일 내내 너무 잘 들고 다녔어요. 살짝 크기가 작은가 했었는데 카메라도 들어가고 물병도 넣고 완전 잘 들고 다녔습니다. 모든 코디에 진짜 찰떡으로 잘 어울렸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 요거 아디다스, 가젤, 오렌지를 신고 다녔는데 신발도 이거 딱 하나 들고 다녔거든요? 때가 엄청 타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도쿄 매장에서 되게 많이 봤어요 한 12만원이면 구매를 하더라고요 진짜 좀 돈이 많이 아깝기도 했고 근데 지금 이 모델을 왜안 사왔는지 약간 의문이에요 제가 약간 쉽게 살수 있으면 매력을 못 느끼나 봐요 미쳤어 그리고 일반 같은 경우에는 엔화를 쓰다 보니까 동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마지셔우드 동전지갑을 구매해서 가져왔는데 너무너무 잘 썼어요. 이거 바지나 가방에 걸어서 착용을 했었는데 진짜 잘 썼고 특히 이거 교통카드, 파스모 카드라고 약간 티머니 같은 개념인가봐요. 이거 충전해서 편의점에서도 쓰고 뭐 버스나 지하철 썼거든요. 그래서 엄마 여기 지갑을 동전이랑 지폐랑 이렇게 넣어가지고 진짜 잘 사용을 하고 다녔습니다. 첫째 날 착장 같은 경우에는 출발하는 날이잖아요. 11시에 출발을 해서 저희가 4시에 숙소를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편한 옷이면서도 살짝 포인트가 들어가는 옷을 입자 해서 이거 레더 자켓이랑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저 애착바지 가네스라 오디네르 데님을 착용을 했어요. 이 레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 재작년쯤에 구매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8커먼커먼 이것도 진짜 DM 많이 왔었거든요. 제가 원래는 이거 말고 로우에서 새로 레더 자켓을 구매해가지고 그걸 입고 가려고 했는데 아주 배송이 제멋대로 늦더라고요. 공지도 안 해주시고 그래서 있던 거 입고 갔는데 이 자켓 같은 경우에는 오버핏이 아니라 되게 좀 포멀한 핏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셔츠랑 레이어드 했을 때 조금 멋들어지는 스타일링으로 레이어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은 진짜 엄청 다크브라운이에요. 그래서 되게 무심하면서도 시크한 느낌을 입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소에 이렇게 걷어서 입었습니다. 제가 직전까지 좀 이너를 엄청 고민하긴 했는데 이 제품이 또 워낙 포멀한 핏감이라서 살짝 좀 얇은 이런 셔츠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긴 하더라고요. 또 셔츠가 살짝 포인트가 들어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뭔가 봄 도쿄에 약간 이런 분홍빛이 너무 철떡일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서칭을 하다가 제가 또 엄청 애정하는 이 언더비에서 급하게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 진짜 떠나기 이틀 전에 구매를 한 제품인데 완전 대성공이었어요. 그리고 셔츠도 무늬 되게 많았었는데 엄청 딸기 우유고요 살짝 채도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엄청 화사하다기보다 조금 채도 떨어지는 차분한 딸기 우유 빛이에요 그리고 포멀한 핏은 아니고 되게 박시한 핏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이어용으로 되게 잘 입었고요 그리고 좀 날씨가 좀 쌀쌀하더라고요 저는 좀 따뜻할 줄 알았는데 한국이랑 완전 똑같았어요 그래서 따뜻한 히트텍 같은 거 입고 위에다가는 제가 이번 겨울에 완전 뽕을 뽑았던 이나땡의브리딩 스카프까지 싹 하나 둘러가지고 되게 멋진 스타일로 한번 착장을 코디를 했었고요. 출발할 때는 그냥 이렇게 생머리로 출발했었는데 도착하고 나서 반묶음에다가 꽁지 깃털 해주니까 되게 트렌디해지더라고요. 야매로 한 건데 반묶음 많이 잡지 말고 이렇게 귀 위로 해서 진짜 얇게. 음, 엄청 얇게 잡아주세요. 그래서 일단 이 상태에서 반묶음을 먼저 묶어주면 됩니다 반묶음 묶다가 그냥 이렇게 중간에 빼주기 이렇게 이거를 그냥 여러분 똥머리 묶듯이 이렇게 한번 말아가지고 옆으로 빼면 이렇게 튀어나와요 저는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집게핀으로 잡아줬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묶고 나서 이렇게 스타일링 해주면 되는데 여기 깃털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면 고데기로 이렇게 쫙쫙 한번 펴주면 완전 연예인들처럼 엄청 스타일리쉬한 기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솔직히 이렇게 반묶음 정도는 다들 쉽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집게핀 하나 활용해서 이렇게만 찝어줘도 조금 더 트렌디하게 연출할 수 있으니까 한번 꼭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둘째 날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억울한 게 제가 이날 바닷가 마을 갈줄 알고 되게 귀엽게 삭장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일정이 쇼핑지옥 2일차로 바뀌면서 <웃음> 사진도 많이 못 찍고 이렇게 이쁘게 입었는데 사진을 못 남겼어요. 일단 제사랑이이즐리 네이비 트위드 자켓을요. 제가 이렇게 색감이 아주 화사한 연분홍 카페터 팬츠로 무게감을 한번 잡아줬어요. 그래서 이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는 블라우스 말고 제가 또 정말 좋아하는 우리 가네스라 오드네르 제품이 이너인 요 딸기우유 컬러의 이너를 한번 같이 코디를 해줬거든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면 딸기우유가 아니라 완전 라일락 우유예요. 포도우유. 그리고 얘는 핏이야 여러분. 너무 이뻐요 이게 몸에 딱 붙는 그런 소세지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여유가 있어서 살짝 여리여리 핏 그런 되는 기본 핏이라서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 너무 편하게 이너로 잘 입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또트위드 미니멀한 걸 걸쳐주면 격식보다는 오히려 캐주얼하게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데 모데스트 무드고요. 어, 제가 원래 0사이즈 구매했다가 1사이즈로 한번 교환을 했는데 1사이즈는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장 수선을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여기 바지에다가 이거 지갑 걸어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스타 패션 스타가 된 느낌? 그 이날은 이렇게 단독을 입으려다가 너무 추워서 이 밑속 트렌치를 걸쳤고 이날은 유난히 머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제가 좀 하는 머리가 있는데 이게 또 친구랑 겹쳐요. 또 너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행 갈때 아, 머리 너무 애매하다 할때 고무줄로 약간 이렇게 포인트 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머리 되게 추천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날 그냥 과감하게 한번 쫙 올려서 똥머리를 한번 해줬습니다. 근데 오히려 도쿄랑 분위기가 되게 잘 맞더라고요. 이럴 때 약간 이렇게 풍성한 스크런치로 또 포인트 줘도 되는데 아쉽게 또 이날 좀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스크런치를 숙소에 두고 와서 저는 그냥 이런 작은 고무줄로만 묶고 다녔습니다. 셋째 날, 원래 이날은 저희가 미술관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원래 원래 가기로 했던 미술관이 갑자기, 갑자기 임시 휴관을 했고요. 두 번째로 알아본 미술관이 휴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쩔 수 없이 이날은 도쿄타워를 가기로 했어요. 진짜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역시 여행은 즉흥적인 게 맞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살짝 클래식하고 고즈넉한 스타일을 제가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이 레이스 자켓을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이 자켓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자켓 중에 하나인데 평소에 되게 잘 입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좀 살이 빠진 건지 유난히 이번 여행에서 엄청 커 보이더라고요. 어깨 패스 좀 뜨는 느낌이고 컬러감 같은 게 약간 애쉬빛도 나고요. 어, 단추 같은 것도 살짝 히든 버튼이라 되게 깔끔하면서 클래식하게 되게 잘 입었어요. 그리고 이너로는 지금 가디건을 드라이를 맡겨 가지고 가디건이 사라졌는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이즐리랑 제너럴 아이디어 가디건 세트로 입었습니다 이렇게 블라우스랑 가디건 그리고 화이트 스커트 조합으로 입으면 완전 봄인간 그 자체예요 이거 조만간 한강 갈때 이렇게만 입어도 너무 예쁠것 같죠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유라고 스커트 되게 많이 입었었는데 이거는 오수 제품이에요. 이거는 살짝 여름용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구매하시면 여름까지 되게 휘뚜루 마뚜루 잘 입으실 것 같은데 근데 키장녀가 입기에는 기장감이 너무 애매해요. 이게 미디와 롱 중간의 기장이라 일단 키장녀들한테는스니커즈랑 입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여기까지는 좀 잡아주는데 입으면은 여기서 살짝 부해져요. 어, 상의 짧은 거랑 매치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상의가 길면 은 하체가 되게 부해 보여서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요. 음. 마지막 날은 원래 도쿄에서 이제 쇼핑을 해서 입고 오려고 했는데 진짜 지난 브이로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물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입은 레드 자켓 그대로 입고요. 바지까지 그대로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즐리 블라우스를 좀 활용을 했는데, 짐쌀때 마지막에 급하게 이거 비스티엘을 하나 넣었었거든요. 이게 소프트 서울 예전 시즌 제품인데, 이거랑 같이 레이어를 해서 입으니까 스타일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와 완전 다행이다 하면서 입었어요. 이 블라우스 자체가 제가 레이어해서 입는 용으로 만든 거라서 핏이 되게 포멀하잖아요. 그래서 이너로 입기가 굉장히 좋아요. 어, 그리고 또 이렇게 레드 자켓이랑 코디했는데 진짜 이질감 없이 캐주얼하게 입기 괜찮더라고요. 저도 좀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내리는 이렇게 모자를 이제 쓰려고 가져가긴 했는데 막상 사진을 남기고 싶다 보니까 모자를 안 쓰더라고요 왜 가져갔지? <웃음>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머리를 안 감았거든요? 진짜 고민을 하다가 양갈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히려 코디가 좀 캐주얼하고 깔끔한데 미니멀로 따니까 과하지 않고 사진에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저 완전 만족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고무줄로 이렇게 소세지 묶듯이 포인트 줘도 괜찮고 저처럼 그냥 딱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도쿄 와서 쇼핑을 와방하고 어, 도쿄 하울 꼭 올려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건 진짜 없는 거예요 뭔가 한국이랑 물건도 되게 많이 비슷하고 재고도 많이 없어요 이미 다 털어 갔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막 이런 파스 같은 거나 엄청 많이 사왔습니다 <웃음> 파스나 뭐 쓰면 안돼 뭐, 이런 거나 좀 잔뜩 샀고요. 급하게 옷을 사고 싶어서 제가 라이프로렛 매장 갔는데, 거기도 라이프커피더라고요. 카페 매장이랑 같이 있어서 구경을 하다가, 아, 니트가 이쁘긴 한데, 엑스스몰 사이즈만 있는 거예요. 대체 이 무슨 일이야. <웃음> 잘 맞는 것 같긴 한데, 엑스스몰을 사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텀블러만 사왔습니다. 제 네, 이거 텀블러 샀거든요, 여러분. 근데, 라이프 커피도 곧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어, 슈프림, 슈프림을 갔는데, 슈프림이 좀 그나마 볼만한 게 있었어요. 일단, 슈프림도 국내에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아직은 없잖아요? 그리고 확실히 좀 제가 크림에서만 슈프림을 구매하다가, 직접 매장 가서 보니까 가격이 좀 저렴하긴 하더라고요. 모자가 이게 8만원인가 그랬단 말이죠. 제가 코튼 소재랑 진짜 고민을 하다가 이 스웨이드를 고른 게 제가 봄 가을에 완전 스웨이드에 뒤집어져요. <웃음> 그리고 스웨이드 소재가 엄청 진한 블랙이기 때문에 이게 더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음. 제 두상이랑은 진짜 최악으로 안 어울리는 캠프캡이긴 한데 약간 브랜드 네임값으로 가져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패션템으로 하나 건이 거는 이거 슈프림 하나요 미쳐 진짜 유일하게 정말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 르라보 도쿄 그 단독향인 가이약을 들여왔습니다 이 가이약이 유난히 가격대가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5ml 데리고 왔고 여기 타이핑으로는 저희 인스타 아이디 미우 쳐왔어요 살짝 조금 슬프긴 하지만 가이약이 또제 취향의 향은 아니에요 <웃음> 근데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고 너무 사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하나 사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구매한 거는 빔지 편집샵을 좀 보다가 또 향제품을 사왔어요. 근데 이번에 구매한 것 중에 제일 만족도가 높아요. 이거는 섬유 향수고 이거는 바디크림이거든요. 근데 약간 향이 엄청... 되게 향기롭고 막 건조기 바운스 냄새예요. 저는 운이 좋게 이 섬유 스프레이도 있고 바디크림도 있는 거예요. 친구는 바디크림이 없어서 못 샀는데 이 바디크림이 향이 엄청 진해서 저는 좀펴핑 크림 같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조금씩 조금씩 바르고 있고요. 너무 아쉬웠던 거는 이향 매장이 시부야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거 매장 가서 향수도 좀 구매해보고 싶다는 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도쿄랑 서울이랑 날씨가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즌에 또 여행이나 놀러 가시는 분들 한강 나들이 갈때 이렇게 코디나 스타일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남겨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이 재밌게 봐주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